자, 우영식은 어디서 결정되냐면 중심 동사에 나와 있다는 얘기야. 응. 여기에. 앞에 게 주어고 뒤에 게 동사고 뒤에 뭐나오는지 봐야죠. 이게 품사 뭐예요? 형용사잖아요. 동사 뒤에 형용사는 100%야. 100%야. 보어야 앞에 주어를 설명해주는 그래. 주격보어란 말이야. 이 형식이야. 아, 너희들은 자, grow라는 동사가 성장하다, 자라다 라는 뜻일 때는 일형식이에요. grow up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grow up. 알겠어? 근데 저게 이 형식으로 쓰면 어떤 상태가 되다야. c 도 마찬가지고 고 o 도 마찬가지야. 폴 a 도 마찬가지야. 떨어지다가 아니라 어떤 상태이다. fall asleep. 참들다 그 run도 뛰다 달리다지만이 형식으로 쓰이지만 어떨 때는 run, shut up, m o n 돈이 다 떨어진 상태다. 부족한 상태다. 그죠? 상태로 사용 되잖아요. 그렇게 쓰인단 말이야. 고 아, o 도 마찬가지 되니까. go bald. 내 머리가 되다. 그죠? 가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컴퓨치로 실현되다. 이것도 다 상태동사야. 상태동사. 착각하면 안 돼. 그럼 여기서 이용식동사로 사용될 수 있어. 그래서 어떻던 상태가 되다. 이게 일단 기본이고요. 어떻던 상태이다. 그래서 아무도 늙지 않아. 이러면 돼요. 어떻게 하면서? 바이 양으로서.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게 얘가 과연 현재 군사일까요? 아니면 동명사일까요?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동명사죠. 이거의 목적으로 쓰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사죠 꾸며주는 거야. 동사적 성기를 꾸며준다. 부사. 단지 삶으로써. 언어고를 위이해 주니까 수많은 세월을 그냥 단지 살아감으로써 어, 늙는 사람은 없다. 무슨 얘기 하려고 할까? 여기 봐봐. 사람들은 늙어요. 이건이제이용식하고 얘기했으니까, 저기 사람. 그치? 그래? 어, 어떻게 함으로써? 그들의 이상을 버림으로써. 이렇게. 알겠어? 버리는 것에 위해서버리으로써 디젤트야. 강체 여기옵니다 디젤트. 어? 어, 사망 아니다. 버리다 라는 뜻이에요. 버리다. 버려진 섬, 디젤티 아일랜드. 무인도라고 해요. 어? 그들서 이상을 버림으로써. 자, 이렇게 이 형식이 구성되어 있다. 자, 가격대 본 거고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6, 7, 8에 보니까 동사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근데, 에스크만 보고는 판단할 수가 없단 말이야, 우리가. 에스크는 보통 3형식도 쓰이고, 4형식도 쓰이고, 5형식도 쓰입니다. 이 중에 어떤 거냐는 얘기예요. 보통 이게 3형식일 때 쓰일 때, 아, 에스크 동사는, 보통 이제 대절 같은 목적으로 취해갖고, 명령, 주장, 제한, 요구동사로 사용이 돼서, 대절 속에, 음, 의무나 당의의 뜻일 때는, 슈드가 생각될 원형이 나오기도 해. 이게 인시스트 뭐 이런 것처럼, 서 u 스트프로 t p r 처럼그 다음에, 사형식으로 쓰이면 묻다야 무조건. 질문하다 묻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뭐 묻다 해서 간접 목적과 직접 목적과 존재한다. 그다음 오형식일 때는 에스크는 분명히 목적보로 투정사가 보일 거야. 그죠? 목적과 투 이해할 것을 요구하다라고 쓰입니다. 그리고없 그래서, 야, 사형식이냐, 특히 여기 사형식이냐, 오형식이냐의 판단. 이두 개의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 뒤에 동사 뒤에 패턴을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를 자, 첫 번째 나온 걸첫 번째 명사라고 합시다. 대명사지만. 그다이에 s 스 i g h p e r s o n g e question 명사라고 합시다. 그두 개의 명사 나왔으면 비교하는 얘기에요. 얘하고 얘하고 비교해서. 자, 그녀와 퀘스천은 단수는 맞는데, 단수. 자, 수는 일치하는데, 개념 보자. 개념. 두 가지가 다 일치해야 돼요. 개념. 사람이고, 요거는 사물이니까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으면 앞에 거는 간접 목조가 되는 거고, 뒤에 거는 직접 목주화된단 말이야. 그러면 앞에 거는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해야 되고, 뒤에 거는 뭐뭐 을로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지. 아니? 그러면 탁 끝났네. 나는 물었다, 질문했다, 그녀에게. 약간 개인적인 질문을. 됐죠? 모의관에서. 어, out of beer cubic acid입니다. 단지 호기심으로. 이거 명사. 동명사 수지은 부사갑니다. 알겠어요? 부사갑니다. 절대 안됩니다. 어? 동명사, 혜용사가 나왔어요. 아, 틀린 거야. 그럼 명사야 그냥. 동명사가 아닐 거야. 동명사 수지은 부사. 뒤에서든 앞에서든 부사갑니다. 부사가. 형용사가 못해요. 미안하면 안 돼요. 미안이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우리 중요한 사실을 뽑아냈죠. 문장의 기본 원리를 이용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자 뭐, 이형식과몇 형식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영식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것들이 여기도고 여기도고 여기도그로 여기도그로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아까 여기도 컴 여기도 컴 이거 이형식 이영식 그치. 어, 그다음에 또한 가지 나온 사실 중에 하나가 자 여기 뭐했을있냐면자 형용사는 명사를 꾸해주지만 형사는 명사를 꾸며주지만, 또는 명사를 꾸며주지만, 앞뒤에서. 부사는, 자, 아? 동명사는, 동명사는, 동명사는 부사가 꾸며준다. 동명사는 부사가 꾸며준다. 라는 거. 응? 어? 조심하단 말이야. 자, 이수식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명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익혀야 돼요. 자, 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거 봐봐 필드런드 인스팅트 아이들의 본능 나왔어요. 여기가 동사인 것 같아요. 그럼 텔동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어뭐사전에서 보면 텔동사가 여러가지 쓰입니다. 3형식도 쓰이고요. 4형식도 쓰이고요. 심지어 5형식도 쓰여요. 어떤 거냐는 얘기예요5형식일때 패턴은 텔로텔 어, 나오고 목적어 나온 다음에 투부정사 나와요. 사형식일 때는 간접 목적어 나오고 직접 목적절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삼형식일 때는, 텔동사가 보통 텔 목적어, 뜨는 뭐야? 오브, 뭐, 뭐, 뭐. 오바운, 뭐, 뭐,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응? 해봐. 아이들의 본능은 그들에게 간접 목적어, 왜한부 간접 목적 아니야? 이거하고 이거하고 수학 개념이 같아, 다르든 당연히 다르죠. 이게 뭐, 웨더 절인데요. 완전한 문장 나왔고요 왜, if, or, are. if냐, 대시냐, 이러냐 요건 아니야. 엠모스죠? 엠모스. 확실한 내용이 아니에요. 원한 어, 나서. 불확실한 내용이에요. 그죠? 자기들이 사랑받고 있는지 아닌지 이걸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이들의 본능은 아이들에게 뭘, 이런 것들을 말해줄 수 있다는 얘기지. 자기들이 사랑받고 있는지 아닌지. 금방 한다는 얘기야, 애들은. 어? 자기들 사랑받고 있는지 아닌지. 사형식 수요동사입니다. 사형식 수요동사에서 방법은 아까 좀 전에 이미 얘기했어요. 누구누구에게 뭔모 어? 되니? 오케이. 그러면 여덟 번째는 뭐냐면 우선 먼저 여기 이게 좋으라고 했으니까 인정해야죠. 더프로스 고유형 용사는 어 복수 국민명 이렇게 나와. 그래서 디블리시는 더프로스 고유형 용사인데 이런 걸. 어 그래서 이제 영국 국민들이에요. 알겠죠? 영국 국민들은 간주합니다. 라고 나왔어 오영식. 왜 오영식이냐면 스포츠 명사 나왔네. 아까 구별하는 거. 명사. 꾸며줄 테고. 이렇게. 또 명사 나왔네. 여기 명사. 여기도 꾸며줄 테고. 그럼 결국, 이명사하고, 이명사하고 구분하는 거 아니니, 이렇게. 그럼 결국 스포츠가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교육의 중요한 일부가 되는 거지. 이곳. 수학, 개념까지 일치하면, 여기 목적어. 얘는 뭐니 목적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 목적보호로 간다. 컨실러 오형시동사다. 해서 목적어를 목적보호라고 간주하다. 영국 국민들은 뭐라고 간주합니까? 학교 스포츠를 뭐라고 간주합니까? 교육의 중요한 일부로 간주합니다. 됐죠? 나도 네. 고요